망고, 뭐찌 망고가 <웃음> 뭐찌 <모찌> 핥아줘요. 화해했어? <웃음> 네. 모찌가 손님이라서 망고가 안아줬어요. 이거 봐. <웃음> 둘이 화해했어. 아빠가 그렇게 꼬리 퍼가더니 언제 화해했지? 모찌야. 뭐지? 뭐지? 뭐지야? 얘들아. 지금 뭐 해? <웃음> 같 <웃음> 어, 모찌 겁나 겁나 웃겨. 모찌야. 어, 왜 공격하려 그래? 올라오려 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. 어, 귀봐요. <웃음> 아, 내가 놀랐다.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이야. 물고 간다 물고 간다 체리 놀아줘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<웃음> 놀랬어 준이야. <웃음> 그렇게 핥아. 그거 진짜 생선 아니야. 가짜 생선인데. <웃음> 안에 캣닙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캣닙 냄새 때문에 핥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순이야 뭐해? <웃음> 지금 순이 인형 안에다가 그. 깻잎가루 넣어놓으니까 계속 칼고, 냄새 맡고 그래요, 지금. <웃음> 오, 비벼. 막비벼대 야. <웃음> 너 고양이 맞구나? 베개야, 베개. 순이 베개. 장난감이야? 베개야? 뭐야, 이거? 어? 어휴, 순이 모찌한테 막 화내? 근데 이거 팔딱팔딱 거리면은 어떤 반응 보일까? <웃음> 뭐야, 바로 가는데? <웃음> 쟤 뭐야? 이거 왜야 움직여? <웃음> 우리 뭐해? <웃음> 순이가 아기 <애기> 같네. <웃음> 순이 지금 너무 귀엽다. 아유, 순이. 아유, 순이 이뻐요. 너무 이쁘네, 순이. <웃음> 어, 뭐지? 지금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? <웃음> 모찌야! 부러워서 그래? 어이구 좋아. 어이구 좋아. <웃음> 어이구 좋아. 주니. 어 너도. 너도 만져줘? 모지 일로 와. 모찌 일로 와. 뭐 찔러? 아이고, 어, 이고 어, 너도 만져줘, 어 이렇게 만져줘, <웃음> 음, 어찌도 만져줄게.